이렇게 살다가 진짜로 미쳐버리거나 죽어버리거나 그러면 다시는 못 가게 되잖아요. 뭐 일본이든 어디든 가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월 23일 오전 7시고요. 저는 이제 클래스 오너원 일본어 강의 제작이 마무리가 돼서 그렇게까지 미친듯이 바쁘지는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프로듀서로 있는 쇼핑몰 추재팬도 지금 내일 공개가 돼요 3월 24일에 뭐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약간 여성스러운 옷을 파는 곳인데 네, 링크는 댓글에 걸어놓겠습니다 아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아니고요 사실 유튜브 댓글도 그렇고 인스타그램 DM도 그렇고 진짜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일본 취업 힘들게 해놓고 왜 3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라든지 뭐 코로나 때문에 온 거예요? 뭐 이제 일본이 싫어졌어요? 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매번 와요. 네, 아마 일본에 취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유학 예정이신 분들은 아마 이게 당연히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질문을 받아도 되게 좀 두를뭉슬하게 대답을 해왔어요. 그냥 뭐 그냥 왔어요 뭐 이런식으로 근데 오늘은 진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진짜 이유에 대해서 네 어,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가 맞습니다 코로나가 맞고요 어, 크게 세가지를 꼽자면 코로나 건강 문제 그デコビレーコリオエディアンプラン急がるゴブシーすこわて今コロナって韓国も日本も状況的にはそこまで変わらないしどっちもやばいのになんでコロナのせいなのって思われ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正確にはこコロナのせい単純にコロナのせいっていうよりコロナによる生活の変化にあります ごくした理由はと前の会社はコロナが終わったとしてもずっと在宅テレワークを続けることになったんでこの狭い部屋でずっと一人っていうことに正直本当にもう耐えられなかったんですよ で最初の3ヶ月間ぐらいは 本当にもう楽で在宅がめっちゃ良かったんですけどでも 海外で一人暮らししてる人間が在宅プラス家族も友達もいない生活を1年以上ずっとすると本当に冗談好きで頭がおかしくなります本当におかしくなります 1日中誰とも話さない 起きてから寝る直前まで仕事しかしない 近くに友達もいない外にま出れない外出するのも月1ぐらいでなんか外で撮影するぐらいしかなかったからでこういう生活が1年ぐらい続いてもう本当に体も心ももうボロボロになりました今は笑いながら言えるけどなんかいつの間にかこう片耳が左耳が聞こえなくなったり 年2 3回ぐらいしかお酒飲まない人が毎日お酒を飲むようになったりなんかストレスで歯をこう食いしばる癖ができて歯茎がもう下がって何にも噛めなくなったり気づいたらどう見ても普通の生活には見えないそういう生活になってました毎日がでそれが去年の1 0月ぐらいが本当にピークでああもう限界だと思って その日すぐ人事に連絡して帰ります。もう無理です。帰国します。で報告をしました。結構衝動的な。いや本当にもったいなかったんですよ。ね今の会社での仕事もそうだし、なんかその日本での生活も全部捨てて帰国するのもそうだし、なんかもったいないプラス韓国に帰ったら。<笑> これも解決できるのっていう不安、うん、本当怖かったんですけど、でもこのまわったら本当にいつ死んでもおかしくないぐらいやったんで、他に選択肢がありませんでした、本当になかったです。なんか日本に興味があって日本語に興味があって日本が好きでこっちに来て仕事をしてんのに、なんか日々ね本当に枯れていく。 집은 어차피 이어났다 시 그리고 불면증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진짜 약이 없으면 아예 한 시간도 못 자는 생활을 계속했었어요. 게다가 막 이상한 스토킹 비슷한 것까지 당하고 있어서, 그래서 거의 1년을, 1년 넘게 매일매일 이제 약을 먹다 보니까 이게 그 약의 부작용인지, 뭐 스트레스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기억력 감퇴까지 와가지고, 양치하고 5분 뒤에 또 양치를 한다거나 까먹고 오늘이 몇월 며칠인지 진짜로 계속 기억이 안 난다거나 하는 일이 너무 잦아져가지고 솔직히 제 몸이 진짜 많이 걱정이 됐어요 아,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 아쉬웠지만 귀국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은 코로나가 끝나면 또갈수 있지만 이렇게 살다가 진짜로 미쳐버리거나 죽어버리거나 그러면 다시는 못 가게 되잖아요. 뭐 일본이든 어디든 간네 지금 한국에 돌아온 지딱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수면질는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못본 적이 없어요. 뭐 일이 많아서 물론 푹 자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약 없이 잠들 수 있게 됐고 가족이랑 같이 있으니까 말할 상대도 있고 정신적으로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진 덕분에 식욕도 너무 늘어가지고 5kg 다쳐서 문제긴 하지만 네. 그리고 또 커리어에 대한 불안도 귀국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전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었고 뭐 남들이 보기에도 좀 그럴싸해 보이는 일이긴 했지만 솔직히 그 일을 계속 할 자신은 없었어요. 저는 마케팅 계열 PR 업무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로 글을 쓰고 정희 브랜드를 홍보를 하고 광고를 기획하고 뭐 그런 일을 메인으로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일은 네이티브가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이 좋지 않을까? 내가 쓴 글이 일본인한테 먹히나? 이게 맞나? 만약에 내가 실수해서 다른 한국인 사원들까지 욕먹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 플러스 걱정이 없어가지고 뭘 해도 자신이 없었고 괜히 눈치 보게 되고 뭐 거래처랑 미팅 같은 게 있으면 제가 발언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내 일본어에 오류는 없었는지 발음은 괜찮았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너무 쓸데없는 거에 의식을 하게 되고 업무 메일 같은 것도 진짜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의 효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외국인이니까 승진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이제 이렇게 업무적으로 현타가 왔을 때쯤 건강 문제도 있었고 코로나도 안 끝나고 스토킹까지 당하고 <웃음> 뭐 거의 여름 작년 여름부터는 진짜 살아있는 시체였던 것 같아요 뭐 진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움직이는 시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뭐 말이 길어졌지만 코로나 때문에 너무 외롭고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몸도 아팠고 마음도 아팠고 일도 점점 자신이 없어졌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네, 귀국の動画でも一回話はしたんですけど日本での3年間が私の人生今まで人生で一番楽しかったし一番楽しかったのは間違いないんですけど同時に一番辛かった時でもあります 多分、家族でも、彼氏でも、友達でも、誰でもいいから、近くに話せる人、すぐ会える人が来てたら、多分、まだ普通に日本で生活してたと思います、多分。本当に、ね、なんか残念というか、もったいないというか、ね、またいつか、本当に機会があれば、一回ぐらい日本に戻って、ま 仕事をオフし다いなと思います本当に海外生活って寂しがりには本当につらいです <목소리도> 많이 만인 걸 배워왔기 때문에 후회는 없지만 진짜 후회는 없지만 그래도 좀 힘들었다는 거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짜 오랜만에 한다 이런 거 그죠? 초반에 제가 잠깐 얘기했던 옷 소개를 잠깐 하자면 쇼핑몰 소개를 잠깐 하자면 츄 라는 브랜드인데 이거 한국 브랜드지만 저는 츄 재팬에서 그 물건을 판매를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모델 비슷한 걸 하고 있고요 이렇게 2, 0 30대 여성분들이 입을 수 있는 그냥 여성스러운 옷부터 캐주얼한 옷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언가이오란토 코멘트니 링크하토 키머스 모델